다른 여성 버튜버 분과 콜라보를 해서 <놀람> <놀람> <놀람> 아이 이거 진짜 아니야 보세요아네 <웃음> <놀람> 여보세요 아이고 오늘의 토크쇼 첫 번째 게스트 파의 아이돌 리뷰였습니다 아이고 네 <웃음> 반갑습니다 아, 자뭐 반갑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한번. 저는 라비노기 방송을 주로 하고 있는 파괴왕 도일이라고 하고요 라비노기 방송인 척 하면서 토크쇼를 좀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겁니다 대버츠머 시대 우리들의 그렇죠. 미래 전략에 대해서 파괴왕 도일님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일님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가지고 트리머에 대해서 약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이게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희 네. 길드원들이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저희 길드원들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길드원 사내방송이었는데 이제 어쩌다보니까 대외방송이 돼버린 자 나는 월 200만원씩만 벌면 전업방송을할거예요아 저는 합니다 그럼 100만원 100만원도 합니다 아, 어, 그러면 5만원 5만원이면은 지금보다 못버릅니요어 <웃음> 잠깐만 취직을 하시다고요 네네 일하신지 얼마였죠? 오늘 첫 출근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웃음> 3살 가면은 아 이제 빨리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할 거 같은데 <웃음> 남친 아, 컨셉 일러스트레이터 아. 해가지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아. 동일, 하는 거야 남친 네네. 컨셉 할 거면 실제 남친 경력이 있냐? <웃음> 있습니다 에이, 지금도 현재 상이고 있어요 어 잠깐만 그 상이고 있데 남친 컨셉을 지금 하겠다고? 아, 역시 돈 번다 지금 그러면은... 4번 주인가? 네, 돈 번다 그러면은 아, 남들한테 자기야 하지 마.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벌어 그러면 한세번만더 하고 와. 이러면서 인정줄친구이기 <웃음> 때문에 나 마비노기 남친이면 어떤 컨셉 가냐 물어보시는데? 이제 던전 갈 때마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진짜 사귀는 것처럼 같이 가는 거죠. 어, 아, 남자분들 남자친구도 합니까? 아, 저희 방송의 99%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 남자친구가 되가고 아 있긴 합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 네버튜버 시대 우리들의 미래 전략은 이거를 자료를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스트 채팅방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정말 버튜버를 하세요 한 번만 넘겨도 한 칸에 12분의 스트리머가분이 나오시는데 버튜버가 별반 여기서 오늘 도일님과 나누을 주제는 저희 같은 학고 남자 비리머 유튜버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버튜버 테라포밍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대로 쭉 간다 대신 우리가 그렇지.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야 한다 그게 첫번째 안건이죠 두 번째. 버튜버 다들 어떻죠? 상반신만 나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버튜버 풀트래커를 끼고 네. 모든 행동을 몸으로 하면서 네. 해야 돼요 로젠제님은 뭘 하면 되느냐 3D 마비노기 남자친구로 해라 아니 아, 왜 자꾸 마비노기야? 제 방송 최대 단점이 마비노기에요 근데 문제는 어? 마비노기 버튜버 MK2는 해보지 않았잖아 요 그래서 버튜버로 방송을 새로 파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럼 난 진짜 대박 날 것이다 이름도 새로 만들고 컨셉도 잡고 트위치 방송을 딱 켰어 아무도 모르게 3시간 방송했거든요 네네 3시간에 시청자가 한 분씩 오시더라고요 이 <웃음> 네. 어느 정도 그때 저도 동의하긴 합니다 2 0명에서3 0명 정도 봐요 아마비동이 했을 때는 어저 이제 2부로 다른 게임 할 거예요 그러면 와 나가자 이러면서 갑자기 다우우 나간 다음에 <웃음> 자 이제 그죠, 한번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은 오셨는데 한번 또비님 먼저 얘기해 볼 거고요 자 여보세요 네. 자 먼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젠제님 시청자 왕토비라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버튜버를 보는 이유가 어디 보면 캐릭터들이 귀엽고 좀 신선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애기들이도 귀엽잖아요. 이제 젠제님의 돌 사진이나 이런 거를 소스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의미의 아기 젠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조사해 본 바로 이제 영유아를 한명 기를 때. 대략 293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원 목표를 이렇게 263만 원 해놓고 <웃음> 그, 20, 아, 293만 원다 참여는 청소년이. 아, 이 <웃음> 아. 어, 중요한 게 이거... 하나 있어요. 어, 어 뭔데 뭔데 뭔데 중요한 게 뭔데? 메타버스 세계에서 저희가 진짜 말을 인형, 난만 박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영어 아, 동아리. 사람들이 어? 그러면은 어차피 말도 응애 밖에 안 하는데 뭔 돈을 해서 후원을 하고 내가 얻는 리액션이 뭐냐? 10만원 터진다 바로 그냥 엄마! 아빠!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 바로 그냥 뭐 조화중한 거야 아 잠깐만! 아니 미 x x 야 돈으로 으수네 엄마, 아빠를 하냐 미 x 아니 미나 진짜 애한명 대학 보내는 데까지 거의 10억이 되거든요? 예. 잼잼님 10억 벌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어? 그럼 10억 밖에 못 벌지 않냐? 많이 벌어도 10억 개만 이어내다 오케이 다른 여성 버튜버 분과 콜라보를 해서 가족을 만들어서 손주를 벗어고미친놈 이거 진짜 아니야 <웃음> 미친 <미치도 웃음> 어 이거 진짜 <미치도> 아니야 <웃음> 어 그럼 오케이 첫 번째 돈을 많이 쓴다 뭐죠? 돈을 많이 쓰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프로듀싱입니다 지금 1세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세돌이라고 네네 예, 예. 젠제님은 마비노기 버투버 시대에 아이돌 프로듀싱을 하는 겁니다 춤도 추시고 노래도 잘하시는 분들을 섭외하셔서 오디션을 보거나 젠제님이 거기에 이제 기획, 실장, 사장 이렇게까지 가시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눈팅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남자 버트버 거의 없고 잘된 사람도 없고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도 쳐보고 영상으로도 한번 봐봤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절망감을 심어주려고 오신 건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뭐 묘미가 있어요 지금 뭐못 때문에 온 거야 진짜. 버튜버를 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쪽 콘텐츠에 네.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버튜버보다는 아, 버튜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괜히 안될 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아, 하고 아, 있는 잠깐, 소란, 잠깐 소련이 있었어요 소련이 <웃음> 그 연방인 잠깐 있었습니다 약간 네. 저 패로 오신 거 같은데 그쵸, 약간 패로 왔어 뭐야 네, 한 마디만 하고 싶어요 과연 뎁세가 기럭이 쫓아간다고 암살자니까 암살 쳐다. 얘들아 내가 바뀌는 전략을 가져. <웃음>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도우미 감사합니다. 유바! 네, 유바 유바. 다음 주 주제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트리머 불난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